예, 체로키입니다. 오클라우마 체로키. 자, 체로키는 뭐, 뭐, 사라기 신라, 신라 사람인가, 어쨌는가. 우리말과 너무 비슷합니다. 자, 여기 지금 성문, 파열, 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he is climbing. 가. 블락. 올라가게 슬라가 라가 올라가 이 말입니다. 가 올라가 레아가 올라가 이 말입니다. 가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이체어는 그냥 우리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들, 고려인들입니다. 고려 사람들입니다. buy it, 사와, 사, 사, 사와 사와라, 이 말이죠, 사와. 그 다음에 for him to put it into a container, put, 놓다, 놓다, 놓다, put, 놓다, 으, 그가, 으, 을 놓다, 을 놓다, 어디, 어딘가에 넣었다, 어딘가에 놓았다, 이런 말이죠.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다, 사와, 이 사와. 자, 그래서, IRR, -R, 이게 뭐, 이리얼스 뭐, 서상법, 비현실적 서법,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와, 사와, 사다. 그런 뜻이죠. 자, firefighter. 자, D, he is a firefighter. D, 끄다, 디 끄다. 거호라 거다 디아스키 불을 끄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남자 그런 뜻이죠. 파이어 파이터. 체어로키는 그냥 그냥 우리 저 고려인들 고구려가 망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아메리카로 이제 넘어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체로키 예, 책 인데요 자 널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갓나 갔나. 갓나저 갓나 갔나. 이 갓나 뭐하니 하면서 북한 사람입니다. 한경도 저 북쪽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하,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우리 그 친척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다그 한국전쟁 때 넘어오신 분들이거든요 자, 부, 저,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할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갓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할머니가 쓰셨어요. 갓나, 이 갓나, 저 갓나 하면서. 자, 그래서 갓나. 여자긴 여잔데, 델러, 동이 들어 눕게 도와주는 여자. 어깨를 잡고 이렇게 일으키고, 안, 눕히고 하는, 그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갓나. 암스 델러, 이동이 들어 눕게 도와주는 갓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들 우리, 우리 쪽 사람들입니다. 슬리피. 슬리피. 졸려가 졸려가. 졸려가. 졸려가죠. 졸려가.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많습니다.